자, 우리 민호 씨도 엄마 자랑 한 번.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 정말 소녀소녀하시고. 그리고 안 보고도 데려간다는 셋째 딸. 아, 아, 아, 아, 아, 아. 네.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도 우리 어머니는 다년간 노래교실을 다녔기 때문에. 아, 아. 아, 노래 잘하시겠네오 아들 노래가 그 노래교실에서 선생님이 통해서 불린다는 얘기를 듣고. 자기, 그니까 본인 아들이 가수라는 걸 본인 입으로 자랑하라고. 아이고, <웃음> 하고 아이고. 네, 다니기 시작하셨는데, 어... 네, 딱 다니자마자 그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그 배우자 일은 외로움을 노래로 완전히 치유를 했어요. 아... 그래서 야... 그 이후로. 한 군데 다니던 노래 교실을 세 군데 다니고 있어세 군데면은 오 굉장히 바쁘실 텐데. 되게 바쁘세요. 그분들이 네, 저보다 더 바쁘세요. 그걸로 달래신 거지. 아. 그걸로 마음을. 그, 무엇보다도 노래를 가장 어머니 분들 중에 가장 많이 알고 있지 않을까.